요령만 알아버리면, 간단합니다. 요령만 딱 알고 있으면, 해서, 손님들이 옷을 입고 딱 거울 앞에 서잖아요. 큰 거울 앞에. 서면 은딱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손님도 압니다. 본인이 옷을 입었을 때, 아, 이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기분이 좋으면 손님 표정을 보면, 손님이 고 웃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사이 적어서 안 보이는데요. 사진을 보면은 아까 제가 옷 입었을 때 하고 엉덩이가 남아 가지고 좀 컸었잖아요 크고 여기가 여울이 막쳤었잖아요그 부분을 지금 쳐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박혀있는 게 어떻게 박혀 있냐면 박혀있는 선이 이렇게 지금 이거 완성선입니다 이 완성선을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가 궁뎅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뎅이가 아주 큰 사람. 힙이 오리궁뎅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힙이 오리궁뎅이. 아닌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궁뎅 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사실 보면 허리를 조금 줄일 건데요. 그냥 가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재단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정석을 벗어나서 그래서 지금 재단을 할 거거든요. 힙이 약간 좀 튀어나오게끔 멋지게끔 재단할 을 겁니다. 음, 카메라에서 잘 보이게끔 파라색 그래서 여기는 일자 수상할게이 곡선을 주면서 이게는 지금 앞판입니다. 이쪽은 지금 뒷판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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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치 안하고 4인치 반으로 할래요 그냥 뒷판을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를 4인치 반 이렇게 보면은 이 5인치 하면 편합니다 편하게는 근데 폼이 안 나요 4인치 4번 의상 정도 해주겠습니다 예좀 왔다갔다 하면서 정신이 그러면 이걸 그냥 그냥 쭉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대로 이 가위질 할 때는요 항상 가위를 자꾸 이렇게 손으로 눌러야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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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복 바지는 크게 하고요 바지가 멋있게 하려면 이렇게 좁게끔 근데 이렇게 면 바지는 양복 바지는 이렇게 좁게 입으면 당겨서 못 입습니다 의자에 앉아 가지고 회식이나 있어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한한시간 동안 앉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가랑이가 땡깁니다 불편하고 또 허벅지도 많이 줄여놓으면은 이게 허벅지가 또 땡깁니다 지금 여기 국성이 조금 조금 많은 것 같죠 이쪽 선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가위질을 쭉 여기서 일자를쭉 하겠습니다. 반인치만 놔두고 만놔고1 c m 만 놔두고 쭉0 c m 만놔두이 10cm만 밑에고1 0고하다 c 면한쪽자만 잘라 버 10cm만 놓으면 10cm만 놓으면 1 0 끝을 만면서초보자만은 저처럼 가 c m 만하려면좀 힘들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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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가지 재단할 때는 반듯하게 이렇게. 재봉선이 반듯하게해고 자를 대야 됩니다. 여기 지금 1cm로 박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시작 그런 거 신경 쓰지 마고요. 아, 뭐 반인치를 줄일 거니까, 여기. 네. 여기에서, 무릎선이 여기다 가있죠 무릎선이. 바지의 무릎선. 무릎선까지. 저 위에는 안 쳐내도 될것 같아요. 자를 대보니까. 여기. 지금 거의 남는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 위에 앞에만 약간만 좀 쳐내면 될것 같습니다. 바지는 바느질은 땀수를 다툰다그랬잖아요 1mm만 조금 더 박아도 옷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정도 예민한 게 옷이에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가 지금 허벅지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만 조금 쳐내겠습니다. 복순으로 약간 좀한 5mm 정도 쳐내죠.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쳐낼 때는 응. 잡고 이 정도만 쳐내도 이제 오바고칠때 딱 맞춰서 쳐야되겠죠 그럼 뭐 재단은 다 끝났고 이제 봉제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재단은 다 끝났고 뭐옷할거 없네요 오바로크 쳐서 이렇게 박는데 이거 박을 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고치는 것은 기성복 재단 했을 때는 앞뒤판이딱 맞아야 되지만 은 고쳤을 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잘. 이렇게 놓고 딱 맞아야 되는데 <웃음> 피판이 좀 적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잡고 무릎선까지는 그대로 잡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잡고 이렇게 잡고 쫙 당겨서 이렇게 박아주면은 박아주면은 이게 정바위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박아놓고 다리면서 박아가지고 다리면서 쫙 당겨가지고 박고 다릴 때에 이렇게 딱 당겨서 다려주면은 옷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가 입었을 때 자꾸 벌어지잖아요 주머니가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적어가지고 이건 지금 여기를 보면은 바지가 적게 하다보면은 이렇게 옷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이 주머에땡 당겨가지고 그런 경우는 여기를 원단을 대가지고 이 놈하고 이렇게 같이 박아줍니다. 같이 여기 있잖아요. 원단을 대고, 여기 원단이다. 예를 들어서, 싶으면, 이놈을 대가지고, 이놈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막아주면 여기까딱 대고. 막아주면 옷을 입어서 적어, 저거 져도 옆, 옆이가 땡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옷을 입었을 때. 이 벌어지면 괜히 보기 싫거든요 옷이. 이쪽도 약간 벌어지네요. 안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오버르크쳐서 공제해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게 어, 크쳐 갖고 박아 가지고 왔어요. 박는 것은 누구나 다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설명 박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박아 가지고 왔고요. 여기만 설명 드릴게요. 여기 허벅지 지금 늘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려 가지고 다려줘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주름이 돌아갑니다 주름이 돌아가지 않게끔 거친 옷은 항상 여기에서 다려서 쫙 늘려줘야 됩니다 피판 늘려주시고 그리고 피판은 여기는 항상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여기를 안 늘려주면은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 쪽으로 옷이 말려 들어갑니다. 항상 여기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 옷을 다릴 때는 그래서 재봉선을 네개를한 분에 잡고요. 우선 이렇게 일단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주머니가 안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이게 다리인데 이효력입니다. 저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막 해버리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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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미질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리미질이 아니에요. 이건 잡고 앞에 이벨트선 있죠. 그 앞에 그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는데 잘안맞네요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잘안 맞죠. 어차피 그러면 없는 옷은 주름이 없는 옷은 여기까지만 주름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특별려요요 밑으로만 잡습니다. 잘보이잘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내야되네 여기 반듯하게 넣어가지고 일자로 이게 일자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릴 때에 뒷주머니를 앞쪽으로 제끼고 제끼고 손바닥을 손 집어넣어가지고 안에서 겹쳐있는 놈을 쫙 펴줘야 됩니다 겹쳐있는 놈을 올리면서 펴면서 위로 올려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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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렸을 때, <웃음> 여기가, 키프가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곡선이. 네, 곡선이. 이게 좀덜 나오는 편인데, 약간 좀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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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쳤습니다. 제 몸에 맞게끔 앞에도 부머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노을이 쳤었잖아요. 이렇게 거치기 전에 옷이 근데 이렇게 보면 노을이 안지거든요.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옆에도 보면 은 남는 양이 많이 없어져서 이 예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패스포드를 집어넣어서 주머니도 버려지지 않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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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하다 보니까 깜박이죠. 이거 <웃음> 안 쳤습니다. <웃음> 그런데 또 이것도 괜찮은데. 안 쳐놓으니까 약간 노을이 가잖아요. 이렇게.